보상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게 맞게 나오는 거야? 이거밖에 안돼 그냥 복부가 높이 고 수식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사람들이 보상 체계에 불만을 갖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돼 짠!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품풍길 MBA입니다. 오늘은 보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게 맞게 나오는 거야? 이왜 회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성과급 이거밖에 안 돼? 이런 불만들은 옛날부터 있었어 근데 예전에는 이제 밖으로 표현하지 않았던 것뿐이고 a i 니츠 같은 경우 이제 성과급을 구입을 했는데 주니어급인 직원이 아니, 작년 실직이 이렇게 좋았는데 성장자 는은 이만큼도 아왜 우리는 이만큼밖에 안 주냐 이 정당하게 계산해서 나온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어요 성과급의 불공정성 이런 이슈가 되게 전망이 좀더 확대돼서 IT업계, 자동차업계 좀 확산이 됐어요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회사들은 회사의 어떤 평가 체계나, 보상 그 체계에 대해서 대표가 직접 나서서 직원들한테 설명회를 잠시만 대체하도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정희성 부회장이 직접 이 나서서, 그 다음에 앞으로 과금 증위를 개선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어요. 이게 사실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1,000원을 투자해가지고 2,000원을 벌었다가 주식이 1,500원이 되면 나는 500원을 본 건데 사실 내 기분은 500원을 잃은 느낌이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성과급도 당연히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 나오게 되면 불만이 내게 커져요 작년에는 뭐 100%가 나왔는데 올해 고 100%가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특히 이제 성과가 꾸준히 이제 좋은 대기업에서는 이제 직원들이 이거를 아, 내가 뭔가를 잘해서 받는 보너스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 그 성과 부 일단 기본적으로 내연봉에 뭐, 먼저 포함돼서 매년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줄어들거나 안 나오면 그게 기분이 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아, 올해는 몇 프로 이런 비율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복불복입니다. 그때그때 회사 기운에 따라 다르고 워낙 기운에 따라 달라요. 뭐 어쩔 때는 실적이 안 좋은데도 위로도 해가지고 막 성과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실적이 좋지만 뭐 미래 산업에 대한 추천을 해야 되니까 많이 못 주다 이러면서 안 주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복불복입니다. 당연히 성과급 체계에 대한 신뢰가 낮을 수 밖에 없고요. 성과급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다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용요 예를 들면 뭐 환율이나, 물가나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어떤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작용을 합니다 저도 사실 기존생활하기 전에 공업상사에서 해외 영업을 했었는데 제가 신입사원 때 제가 맡았던 아이템이 LCD LCD 패널? LCD 패널도 사이클이 있어요 수요가 늘면수지지가 나요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 제가 이 LCD 패널을 맡았을 때 마침 시장이 너무 호황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 뭐 신입사원 이니까 난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선배들이 한 거를 그냥 이어받아서 똑같이 한 거밖에 없는데 실적이 엄청 잘나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부가 볼게 많은 성과물을 낸다. 근데 사실 이거는 운이에요. 품 전자도 보면 이제 뭐 요새는 좀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돈을 잘 버는 사업, 뭐 반도체나 무선 사업 이런데 있는 사람과 뭐 가전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성과금이 다르지만 사실 운이죠. 반도체 사업부에 있는 사람이 뭐 가전에 있는 사람보다 두배세배 열심히 해서 성과가 두배세배난건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다양한 변수들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성과급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부으로예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과급 시기에 대한 신뢰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과급이라는 게 결국은 나눠먹기 식으로 제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를 좀 많이 주고 이번엔 쟤를 좀 배려해주고 갈라먹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성과급이 우리가 아비가 알니든 올해는 너, 어, 얘가 좀뭐 뭐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 얘를 좀 봐줄게, 니가 이해해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 이건 뭐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과급에 대해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최근 트렌드는 개인의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것좀 지향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이 개인간의 경쟁을 구축해서 조직내에서 서로 충질만 하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지향하고 오히려 팀평가나 사업부평가 이런 대단위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협업을 이끌어낼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는 보상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i t 업계 같은 경우는 인력난이 심각하고고 개발자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다 보니까 거의 약간 화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재 영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인재를 후킹하기 좋은 게 결국 보상이니까 최근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전 직원에게 뭐 매달 얼마의 스톡옵션이나 주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보상하면 보통 이제 연봉 보너스 뭐 이런 것들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보상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MZ세대들이 보상의 공정성에 대해서 되게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MZ세대들의 특성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예를 들면 연수나 교육의 기회를 회사에서 제공한다거나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회사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걸 보상으로 제공한다거나 더위세대 사람들을 위해서 자녀 교육, 자녀 학비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근무 이런 것들이 늘어났잖아요. 금전적인 보상 대신에 원하는 시간에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조건 이런 것들을 보상으로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사실 금전적인 보상이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양갈의 칼일 수밖에 없는 게 인센티브, 막대한 인센티브 가부터 동기 부여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뭐 그럴 수 있는데 길게 보면 금전적인 보상은 개인의 집중력이나 혁신의 의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댄 에리얼리 교수가 이스라엘에 있는 아이비아 공장에서 했던 실험이 있는데 IBM 공장 내 직원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A 그룹은 잘하면 칭찬을 해주고 B 그룹은 피자를 줍니다. 식그룹은 돌을 주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일주일, 한달 성과를 측정을 하면 세 그룹이 다 성과가 비슷비슷하게 올라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그룹들을 관찰을 하면 오히려 칭찬과 인정을 한그룹의성과는 꾸준히 플러스를 나타내는데 훈전적인 보상을 받는 그룹은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보상 수스을 통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단순히 많은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상에 불만을 가지니까 더 많은 보상으로 불만을 못마시키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왜 사람들이 이 보상 체계에 불만을 갖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솔직히 보상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들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시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단순히 아, 어느 나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어, 너 저기 옆에 회사 돈더 준다고 징징대니까 내가 그럼 전에부터... 순식의 주목부부식 보상 시스템은 분명히 어지않은 미래의 부작용이 나타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